아, 방금 웃겨 그냥 지나갔었는데 누나들이 하니까 왜 너도 그러는 거야? 갔네 우 아니야 응. 거기 아니야 아, 응. 응. 설마 사람 있는 거 아니야? 응? 어 하는 거 같아요 너는 응. 꺼내봐 너동배를다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제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있어 너무 너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. 음. 진짜 맛있어 먹고 <웃음> 싶지? 미안해, 아, 미안해. 한라봉찜이 들어간 잠봉들 음. 안 된다 이거는 7살 이상만 먹을 수 있어 <웃음> 그래서 너희 사이에 누리가 짱인 거 아니니? 요리 누나는 약간 특별하게 먹은 먹으러... 맛 <웃음> 저도 돼요 <웃음> 저응 제가 먹어봐 이거 맨빵이니까 괜찮을 거야 어? 버터도 막 먹네 누리 빵 좋아하거든 나는안주지당는데 그렇지 서나 라고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그런 느낌이네. 얘가 나비친게 어디 봐요? 귀여워. 어디 보자. 귀엽네. 더 쳐. 누가 그대 낑낑거리다고 했어? 응. 어, 알겠어. 알겠어. 풀어줄게. 나. 문어 짬뽕 문어 짬뽕이 문어가 안보 o m e come, come, come, 이 o m e c 이 m e come, c o 리 e c o m 리 c o m 우리 먼저 e come, c o m 알겠지? 근강한 맛인데? 어, 건강한 맛의 짬뽕은 처음이네. <웃음> 저는 찍먹나도찍먹 문어 좀 먹어 볼게요. 음. 까고 음. 지네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지금 같이 끼어 재기하고 싶지 버터는 디프리 스타일이지? <웃음> 우리 뒷풀이 하겠지? 너도 한 마디 해. 이번에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봐. 코가 하트네. 오늘 따라. 진짜 코 되게 좋았지. 재밌었지? 뭐가 제일 재밌었어? 오늘 바다, 바다에 갔지. 그리고 뭐있어 놀이랑 놀고. 좋지. 이제 이모들이랑 이렇게 딱 뒷풀이 하니까 좋지? 우리 내일 또 놀자. 하면서 웃는 소리. 신났다. 잘 있어라, 뽀뽀냥. <웃음> <꿀맨이. 웃음> 귀여워. 귀여워. 나비가 있어. <웃음> 다워 다워. 겠습니다 진짜 맛있다. 맛있는 응. 음. 와 이거 매콤하다. 어 매워. 매워? 이거 내가 좋아하는 향신료들 되 먼저 지겠다 그거는 뭐 물어보면 안 돼. 물을 씻어. 물을 씻어. 물을 빼고뭐 물을 교 이거 는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엇둘 가자! 가자! <웃음>